전업에 대해. 금요일 전 계좌를 비웠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계좌를 빼는 순간에도 아 기회가 있겠지. 아 뉴스라도 한번더 볼까. 절제만 되면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안 드는 걸로 제가 봐도 미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끝나면 스멀스멀 드는 후회감. 눈을 감기 위해 마시는 맥주병, 텅빈 핸드폰 저장 목록, 광고 문자마저 반가워지고, 자다가도 분하고 억울해서 확 깨어나는 제 모습, 서점에서 마치 혼자인 게 부끄러운 듯 모자를 눌러 쓰고 보고 있는 주식 서적 코너 나와 같은 모습으로 비장하게 눈에 불을 켜고, 주식 코너 책을 보는 사람들의 눈들, 혼자 밥 먹으면서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혼자 떠들어대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차트를 보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손절점, 아, 여기가 고점, 아, 여기가 매수급소. 그런 것이 이해되고 매일 줄 그어놓고 보았던 주식책이 시시해지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밤늦게까지 돌아가는 주식방송들 휘갈겨놓은 일지들 지키지도 못하면서 써놓은 다짐과 조심스럽게 적어놨던 타인의 일지들 지금 일지를 찢어내면서 기법을 배울 수 있으면 나도 뜰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과 기대, 미칠 듯한 공포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들 울먹이며 붉은색으로 적어놓은 손실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즐겁고 아파했고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부질없는 기대들을 적어놓았던 저의 지록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현실이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좋아했었구나. 작은 노트에 적혀있는 꿈과 다짐들, 그런 것들을 다시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싫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패자의 변명이라면 변명이지요.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고 작은 내 의지와 노력들은 부수물입니다. 수익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는 법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금 관리입니다. 전업 하면 자금이씨가 말라갑니다. 계좌에 돈 넣긴 쉬워도 빼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불력감 정말 힘듭니다. 즐거운 순간은 시장에 감사하고 있고 실수는 계속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투자 방법이나 가치나 기술이나 기법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맘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장세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종목이고 안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입니다. 헛된 기대가 나를 망칩니다. 이건 본성의 문제라 정말 어렵습니다. 잠시 삶의 전선에 나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대출은 없고 다행히 1200은 남았네요. 제 마음이 무서워 계절을 정리합니다. 남은 분들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오늘 회전초밥을 8접시나 먹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대전까지 나가서 분산동에 비싼 집에서 촌놈이 길 찾는다고 고생했네요. 이게 현실이고 현실입니다. 일지를 찢고 드는 이 마음 이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꿈속에서 산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늘어나는 계좌를 보고 또 자금이 부족해서 고생했던 일들 그게 다 후회고 꿈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장기 투자라는 지혜를 얻었을 때 첫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호구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호구들이지요. 주로 20대 30대 혈기왕성한 호구들이지요. 그들은 지들이 무슨 신이 된 것처럼 차트니 거래량이니. 교주가 설교를 하듯이 특별한 기상천외한 법칙이 있듯이 떠들어댑니다. 지들은 꽤나 잘난 척하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척합니다. 허나 그들은 모두들 호구들입니다. 다 털릴 놈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지요.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번 돈을 그냥 냉큼 냉큼 다 줘버리지요. 오늘도 수많은 호구들이 피땀 흘려버른 돈을 쏟아 부으러 들어옵니다.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노력하고 무엇인가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다 쏟아 부으면서 결국은 땅통을 차지요. 둘째 우리는 압니다. 주식에는 큰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강세장 약세장의 큰 사이클 최소한 대략 6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강세장과 약세장의 모든 경험을 몸으로써체득해야만늘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약세장에서는 마치 곰과 개구리가 겨울에 동면을 하듯이 그저 숨만할딱대면서 살아남으면 되고 약세장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결국 제 목숨만 갉아먹는다는 것을 약세장의 장사 없고 강세장의 약자 없는 것을 그래서 다시 깨닫습니다 이 바닥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생존이라는 것을 셋째 우리는 압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무한 인내력을 요하는 제로썸 게임 대박의 꿈을 쫓는 욕심장인은 팔때못 팔고 꼭 내려서 공포심에 팔고 살때 못 사고 꼭 올라가서 꼭지에서 욕심에 산다는 것을 그리하여 팔때못 팔고 꼭 최저점에 파는 것이 개미이며 살때못 사고 꼭 최고점에 사는 것이 개미라는 것을 오늘도 수많은 호구들이 미친 듯이 돈을 갖다 바치려 불나방처럼 또 들어옵니다. 불 속에서 지 몸뚱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신이 가혹하더라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것을. 넷째 우리는 조그만한 이익에도 감사하며 확신한 종목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요. 수년의 경험을 통해서 조그마한 수익에 감사하는 것이 주식판의 지혜라는 것을 물리면 3년이요. 잘 되면 한 달입니다. 우량주를 3년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놈은 돈 버는 놈이요. 테마주를 요리 폴짝조리 폴짝 뛰어다니는 놈은 깡통찰 놈인 것을 그리하여 생활비라도 적절히 벌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면 고수여 엄청난 대박보다는 조금의 수익이 났을 때에도 나 아닌 남을 위해 기부를 하며 사회의 소외계층을 돌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만이 고수여 바로 그 절대 여유가 조그만 이익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인드를 주고 고수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죠 남들보다 잘 참는 놈 꾸준한 놈 오량주를한번 잡으면 끝까지 몇 년이고 승부를 내는 놈이 이제 주식은 오늘 내일의 생활이나 생계가 아닌 꾸준한 장기 투자라는 지혜를 얻었을 때 그대를 고수라 지칭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서 젊은 나이에 전두 번의 인생에 큰 고비를 보았고 두 번의 자살 충동을 느꼈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보험금을 타서 우리 엄마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고민도 해보았었고 주변의 권유로 9년 전부터 생명보험금을 매달 15만원씩이나 붓고 있었으니 그런 충동은 더 심했지요. 나중엔 힘들어 결국 보험금 해지하고 그걸로 연명하기도 했으니 제게 희망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은 오히려 저를 더 망가뜨려갔습니다.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인 것을 깨닫는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고통의 시간만 더해졌지요. 모든 것은 스스로 풀려는 의지를 가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는 일시적인 현상만을 만들 뿐입니다.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는 셈이지요. 그래도 이 세상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라는 면이 다행스럽지 않을까요 김밥과 라면만으로도 곰지 않고 살수 있으니 정말 버티기 힘든 사면초가의 마음에 몰렸다면 모든 것을 놓아 보세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될 대로 되라고 그래도 설마 이 사회가 나를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지요 수많은 빚에 놀려 있더라도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 봅시다 내게 무슨 재주가 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어차피 한번 죽은 목숨이건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만의 일을 찾으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앞으로 기어가 봅시다. 내게 많은 짐이 지어져 있더라도 이 사회가 나를 굶겨 죽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자신만의 마음을 찾았다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 사회 밑바닥에서 기어가지만 살아남아서 조금씩 걸어가고 훗날 뛰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마음 속에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지금부터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사람만 있다면 내가 10년 동안 꼭 자신만의 의지로 회생할 수 있음을 마음 속으로 다짐해봅시다. 이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린 듯 보입니다.라면 한 그릇에서도 큰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전제 지갑 속에 만원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카드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전에 수많은 카드와 현금을 들고 다닐 때보다도 더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모든 정신적인 고통 또한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어떤 고난에도 마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먼저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믿고 스스로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라면 결국 제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라면 더욱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얘기하기 여러분은 주식에 성공하기 위하여 곁에 멘토를 둔 적이 있습니까? 곁에 두었다면 실제 그 멘토의 가르침대로 수익이 나던가요? 아니라면 멘트를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80% 정도 수익을 내주는 멘트로 말입니다. 주식 초보 때 제가 가장 의지한 사람은 증권사 객장의 직원입니다. 그들이 최고인 것 같고 믿고 의지할 사람은 그들이라 믿기에 많은 개미 투자가들은 그들의 머리에 전재산을 투자합니다.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격은 괜찮은가 다혈질이라면 주식을 접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으로서 무수히도 많은 시간들이 그림자처럼 앞을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쓸쓸히 귀한 길로 사라졌습니다. 태장병으로 모두가 알몸이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빈자리를 메꿉니다. 시장 바구니 든 아주머니, 정년 퇴직한 직장인 논팽이, 젊은 몇 사람들은 집에서 트레이닝하는 사람들마저 합하면 주식 투자는 전 국민이 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엄청난 인파 속에서 주식으로 성공을 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차트의 달인들이 터주대감처럼 객장을 지키며 이것 사라 저것 사라. 남에게 그렇게 연락에 조언한 달인도 망하고 어딘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또 누군가 차지하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곁에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마약처럼 주식을 끊지 못하고 오로지 본전 생각에 달갑지 않은 인생의 고귀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돈을 따먹는 것은 기관이나 외인으로 봐서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저도 이런 사람들 속에서 헤매이고 시간 낭비한 세월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진웅이라는 종목으로 단기에 7천원에 매수하여 115원에 단기에 수익을 내어 무려 5억이라는 큰 돈을 단기간에 벌게 됩니다. 무지막지한 수익률이죠. 그때 차트가 없어 설명하기 힘들지만 날만 세면 상한가로 달리던 종목이었습니다. 평생에 한번 잡을까 말까 하는 패를 잡은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배짱입니다. 모두가 팔라고 난리법석인데 끝까지 10만원 이상에서 판다고 고집하여 11만 5천원 시장가에 매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주식투자의 달인 칭호를 받았고 차트의 달인까지 이때까지 전 3천만원을 주식시장에서 날린 상태였는데 완전히 만회하고 몇대를번 셈이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5억이 생기니 50억이 벌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통 크게 배팅을 합니다. 신용으로 펀더멘탈이 아닌 차트 보고 질렀습니다. 이후 투자한지 2년 만에 5억을 다 날리고 2천을 빚지게 됩니다. 아 인생 허무합니다. 5억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이버머니로 돌다가 간 돈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봉사문고리 잡기식 투자였지요. 그 후로 화병에 거린 마음을 추스리는데 2년 동안 세계적인 투자가들의 투자 원칙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나갑니다. 그 투자의 멘트는 책 속의 세계적인 투자가들이지 증권사 직원도 차트 전무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돈을 주식으로 다시 벌었고 주식 방송에서 거짓말하는 애널리스트라는 인간들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전 항상 그들보다 먼저 저가에 사고 먼저 수익을 챙기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을만한 멘트가 없다면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멘트를 찾으십시오. 유대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왕이 궁중의 한 보석 세공인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매우 큰 승리를 거둬 그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그 글귀가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보석 세공이는 명령대로 곧 매우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그가 낙담했을 때 북도도 드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말을 써넣어야 할까요?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넣어보세요.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가 낙심 중에 그것을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다 순간이요. 곧 지나가 버리는 것임을 알때 우리는 성공이나 승리의 순간에도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실패나 패배의 순간에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행복이나 슬픔에 빠진 순간에 이건 역시 지나가 버립니다. 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